사랑하는 나의 아들아, 내 아버님 말씀하옵소서 모든 백성들에게 나의 눈물과 같은 이 뜻을 전하도록 그리하라. 모든 나의 아들, 딸이 속과 것이 다른 사람처럼 제가 와서 그 대가를 치르는 무서운 것은 없다는 것을 알려주라. 나부터 심성의 마음을 가지고 나간 너희들이 속과 것이 다른 그 언행과 행동을 하는 것보다도 그보다 더 무서운 죄가 없다는 것을 오늘 너희 모든 제자들이 깨우치도록 그리하거라. 사람이란 속과 것이 같아야만 되는 것인데, 속과 것이 틀린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그와 같은 슬픔이 되어 있다. 내가 나의 지배라는 문패를 달이 오늘 이 순간에 너희들에게 내리는 가장 큰 선물은 속마음과 건마음이 똑같은 제자들로서 이 순간부터 거듭나도록 그리하라 그 너희들의 죄가 무서운 것만큼 그 상의 대가는 상상할 수 없는 너희들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2022년 6월 5일 12시 9분